HUH hey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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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이번에도 상대 얼굴을 정확히 발로 타서 승리하는 발자기 기술을 보셨습니다 네, 상대가 한 발을 잡아 넘기는 기술인데요. 상대를 잡아 넘어뜨리면 승리를 하는 게 택견의 두 번째 규칙입니다. <웃음> 전아 넘어뜨리는 승리를 보셨습니다 <웃음> 몸통을 밀어 넘어뜨리면 승리하는 허벅맑고 복장 지르기 기술이었습니다. <웃음>